야고마야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? 부모마 찾으러 왔어요. 찾아주세요.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인 캡슐 코프레이션 딸내미가 너를 왜 만나냐?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. 고추는 어릴 때 깠어요. 어? 이거 부르마 냄새인데? 뭔 개잡 소리야. 지랄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. 부모마 야,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너 나를 어떻게 찾은 거니? 잡소리 치고 치고 드리곤 레이더 내놔 그게 있어야 드리곤 뭘 찾지 아니 이 원숭이 새끼랑 서로 아는 사이요 원숭이라도 너처럼 쳐늦진 않았잖아 이취제도 모르는 새끼야 아이 그따구로 하지마 넌 외모는 좋은데 성격은 개같아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을 못해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하냐? 빨리 들어와 부잣집딸에 늘고 밥만 찍찍거리네야이 녀아! 이왕 만난 김에 오토바이나 고쳐봐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냐? 싫어, 이 새끼야. 어디가, 쌩년아. 오토바이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무도도 안갈 거야. 백날 고집 보러 가라. 내가 신경이나 쓰나. 너는 학교 땡땡 했었지, 이 싸가지 없는 년아. 당연한 걸왜 물어봐. 우와, 내 포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. 그만해요. 미친놈 같으니까. 우와, 집 졸라 크네. 역시, 갓부집 딸은 달라. 아, 씨발, 뭐 존나 시끄럽네. 여긴 고작 1층이야. 이 총뜨기 새끼들아. 네가왜 싸가지 없나 했더니, 집에서 개새끼고 공룡새끼고 키워서 그런 거구만. 사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예요. 어, 어떻게 알았지? 아빠 빨리 와 경찰 아저씨는 왜 왔어? 어이 새끼는 별책프로이고사진어거이온 거야 미안하지만 당신은 나하고 나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내 딸을 줄수 없어 저 새끼는 싫어 아빠 아씨발 나랑 결문한다니까 꿈도 꾸지 마이 땅꾸마 새끼야 이봐, 고맹이보단 남자구실하는 내가 낫지 않냐? 거시기, 그 털도 안난 놈아. 꿈과 현실을 구분하길 바란다. 초우어 아빠, 둘다 등신 새끼들이니까 아가로 좀 그만 놔대 점심때 뭘처먹었는지 몰라도. 오궁이랑 얘기할 거 있어? 말하는 싸가지오군너 솔직히 말해, 원숭이 새끼랑 분가 붕가 하려는 거지. 풍부 안난 새끼라니까. 그러면서 얼굴 빨개지는 건 뭔데?